단연 32개국 중 어디가 가장 좋았냐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저는 팔라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번에도 이메일 주소만 남겨주시면 팔라완 꿀팁이 담긴 일정표 파일 보내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더보기란 꼼꼼하게 봐주시고 그럼 꿀팁 브이로그 시작하겠습니다. 안하 여기 특이하게 티켓이 이거라고요. 이게 티켓이래요. 에메랄드 <웃음> <애매라는> 색이에요. 자, <웃음> <웃음> 신기하게 짐이 이렇게 솔수 나옵니다. 제가 있는 리조트 이름은 더블 잼 리조트입니다. 근데 엘니도 오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될게 와이파이가 안 돼요. <웃음> 이쁘긴 이쁘다. 친구 계속 왔다 <웃음> 갔다 해 인생사진 건졌습니다. 믹 덕분에. <웃음> 들어갑니다. Bye bye. Bye bye. 나갔어. 아 진짜 너무 귀엽다 <웃음> 하나, 둘, 셋 이렇게 그그 도... 길거리를 가다 보면 여행사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데서 개인적으로 예약하셔도 되고 여기는 어제 왔던 엘리도피치입니다 여기서 배를 타고 투어하러 들어간다고 해요. 원래는 투어 한대한3 0 명. 가방 아래에 다고 하는데 저희는 우리끼리만 한다고 합니다 그냥 물로 이렇게 이게 그냥 들어가는 건가봐요 자 고민 중기 보세요 약! <웃음> 이제 공망이 아, 어 우리 진짜 말했죠? 그 완전히... 언니, 이거 봐요. 언니, 이거... 너 이거는... 이거는... 이같는요거이 마크가 여기 안으로 들어가주네요. 대박, 대박. 와, 진짜. 와, 와 자연경관 보고 이렇게 간편사 나오는 거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와, 진짜 이쁘다. 마크 땡큐. 아로 빨리. 왜냐면 안에도 잘랐잖아. 어. 저렇게 되는구나. Great, thank you. 이거 위험해, 이거 위험해, 이거. 어, 조심하세요. 이거 마지막 인사 요 이거? 마지막입니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소감 소감 <웃음> 물이 너무 싸요 <짜요>. 와 <웃음> <웃음> 아, 진짜 여기서 이렇게 저녁을 먹을 줄이야 아니 저녁이 아니라 점심 <웃음> 아, 달리하고 <다행히> 나가 <웃음> 근 갑자기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리고 있어요 5분 지나고 나니까 다시 이렇게 쨍쨍해졌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그리고 먹구름 지나가고 있어요 뭐하는거지? 우와 우와 우와 어떻게 하는거야? 자, 맞는 능꾼이야 만능꾼 오. 그래서 그래. 그래서. 오, 이거 진짜 무섭네. 다리를 내리면 안돼 딱 바닥에 닿아 <웃음> 오케이. 커요버그야드릴까요 믹스. 피자. 피자. 카와야? 카와야. 빅사이요 이걸 많이 먹어요? 여스가빅사이 주세요. 뭐 하얀 건 뭐예요? l o k